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인 사람, 학력이 좋지 않아서 컴플렉스인 사람,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컴플렉스가 좀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는 좀 작게 느끼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누구는 완벽하고, 누구는 많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컴플렉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되게 착하고 여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이 여리고 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그게 두렵거나 무서워져서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하고 여리기 때문에 자기 컴플렉스를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되게 못되고요 당당한 사람들은요 자기 컴플렉스 갖고 있는 걸요 전혀 의식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컴플렉스를 안 보이게 하고 더큰 걸로 과장해서 자기 매력을 발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밖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전화 통화를 하고 여기저기 출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볼땐 되게 부럽고 멋있어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 많은 돈을 버는 동안에 그 많은 시간을 쓰면서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딸의 모습을 볼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빠라는 존재를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 돈 보내주는 아저씨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죠. 그게 돈잘 벌고 바쁜 그분의 컴플렉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SNS를 보다 보면 맛있는 데 가서 밥을 먹었고 좋은 옷을 샀고 자랑하는 글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그걸 보면 축하해주고 싶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고있내 마음이 자꾸 위축되죠 속상해지죠 우울해지잖아요 나는 저걸 못 갖고 있으니까 나는 저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SNS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컴플렉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자기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가진 컴플렉스 때문에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하나의 매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나가 정말 잘났으면 다른 무언가의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만 내가 없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컴플렉스는 본인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다 보면 내가 자꾸 초라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건강하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병원에 누워서 내일모레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환자가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면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왜 나한테는 저렇게 평범하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강함도 안 좋냐 라고 불평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는 걸 보지 않고요. 오직 그 사람의 재산만 보고 있으니까 나는 저런 재산을 평생 못 만지는 이내 모습이 초라하고 싫은 거란 말이죠. 컴플렉스.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자기가 깨부술 수도 있다고 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